Hey, hey, hey! Yo! B-bim! Hey, hey, hey, hey, hey, hey! I see that on my s e Go, r i sing, u p I see that on my s e t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의1 22, 23, 23, 23, 23, 23, 2 공채 오디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? 네, 예선 본선의 구분 없이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, 서울 이 다섯 개의 지역 오디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고 하는데요. 이번 공채 오디션의 지원 분야는 어떤 게 있나요? 네, 감미로운 보컬, 스웩 넘치는 랩, 믿음감 넘치는 댄스, 느낌 있는 모델, 그리고 매력 넘치는 연기까지! 네,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 중에 자신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의 남들과는 다른 일을 모두 방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. 네, 여기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바로 지원하실 수 있고요. JRP 오디션 SNS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쿨하고 아이시한 매력을 가진 지원자분들을 저희 입지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Jumpa m a